18일에 방송된 mbc 1일 드라마 마녀의 게임에서는 강지호가 사실혼 관계인 정혜수와의 결혼식을 깨버리고 주세영을 택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정혜수가 아닌 주세영을 택한 강지호는 결혼식장에서 빠져나와 주세영 과 달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지호는 결혼식장에 나타난 주세영 을 발견하고 따로 주세영을 불러 냈습니다. 주세영은 강지호에게 원칙이라는 건 깨라고 있는 거야. 유인아 하고 결혼 안 해. 결혼 강지호 너랑 할래 라며 강지호에 키스했습니다. 강지호는 뭐 하는 짓이야? 주세영 그만해 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주세영은 계속해서 강지호의 입에 키스했습니다. 결국 강지호는 자신과 결혼하고 싶다는 주세영의 유혹에 넘어가 결혼식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한편 강공숙은 강지호의 부재에 강지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강공숙은 강지호와 주세영이 몰래 숨어 키스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뭔 일이야 라며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정민자는 강공숙에 강서방 어딨어 강서방 어딨냐고 라며 울분을 토 했습니다. 주세영은 강지호의 손을 이끌 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강지호는 안돼 라며 돌아가려 했지만 주세영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강지호는 더는 해수한테 나쁜 놈될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주세영은 나한테만 좋은 놈이면 돼 일관성 지켜 라고 말했습니다. 강지호는 가야 돼 라고 했지만 주세영은 나 죽이고 가 라며 끝까지 돌아가려는 강지호를 막았습니다. 이어 너 절대 안 놔줘 사랑해 라며 포옹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장을 떠났고 나타나지 않는 강지호에 정민자와 강한별은 오열했고 정혜수 는 넋을 잃었습니다. 그런 정혜수를 목격한 서류경은 이 순간조차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미안하다 혜수야 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웨딩드레스 를 입은 채 비를 맞으며 우는 정혜수를 유인아가 챙겨줍니다. 정혜수는 강지호와 행복했던 시절 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호텔에 단둘이 있게 된 강지호 는 주세영에게 너 정말 이나 버릴 수 있어 나랑 결혼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주세영은 안 믿겨져 안 믿으면서 왜 결혼식장에서 도망쳤어 라고 물었습니다 주세영은 자신에게 솔직해져 봐너 정혜수하고 결혼까지는 하기 싫었어 라고 전했습니다 주세영은 강지호에게 난 새로운 왕국을 갖고 싶어 처음엔 천하가가 내 왕국이 될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유인아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날 외롭게 해. 라고 전했습니다. 주세영은 지호 씨는 달라. 다른 남자들은 날 여왕처럼 받들 지만 넌 반대야. 내가 내 종이 되고 싶어져. 그러면서도 날 사랑해. 날 갖고 싶어 해. 그게 더날 미치게 했 라며 강지호를 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지호는 주세영의 고백에 그래 내가 내왕국 만들어줄게. 검찰총장 돼줄게. 아니 대통령 돼줄게. 널 위해 라며 주세영을 껴안았습니다. 주세영은 강지호에게 넌 우리 아빠보다 더 대단한 검사가 될 거야 내가 내 날개가 되어줄게 라며 천하그룹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설득 했습니다. 엄마 마연덕의 압박에 괴로워 하던 유민성은 취임식 날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런 유민성을 아내 선정이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선정은 아들과의 경쟁에 지친 유민성에게 이나는 당신 뛰어넘을 생각 없다. 취임식에도 당신 위해서 안올 거야 라고 전했습니다. 유민성이 기사를 보낸 탓에 선정이 직접 차를 운전했고 고장난 브레이크 에 유민성과 선정이 탄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강지호는 정혜수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지호는 남들 앞에 너를 당당히 밝힐 수가 없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혜수는 내가 창피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강지호는 다른 검사들 와이프나 여자친구들 보면 자연스럽게 너비교돼서 라고 전했습니다. 강지호는 당연하지. 검사식이나 되는데 여자친구 청소일 한다고 자랑 못하지.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 꿈? 이라고 말하는 정혜수의 말을 끊고 화를 냈습니다. 강지호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넌 화도 안나왜 이해해 주려고만 해 바보처럼 나 책임의 무게 짓눌려서 빚 갚듯이 결혼 해치우려고 했어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혜수는 근데 왜 마음 바꿔 여자 있다는 거짓말까지 해 라고 물었습니다. 강지호는 여자 있어 혜수야 라고 밝혔지만 정혜수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강지호는 그 여자랑 같이 있으면 내가 대단해지는 것 같아. 마치 귀족이라도 된듯 너랑 고모님 청소일 안 해도 한별이 제대로 키울 수 있게 내가 지원해줄게 한별이 정한별이 아닌 강한별로 불리길원 한다면 내 호적에 올릴게 하지만 결혼은 안돼 설사 그 여자랑 결혼 못하더라도 해수 너하고는 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해수는 끝낼지 말진 내가 결정해 엄마 아빤 끝내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한별일 아빠 호적에 올린다고? 내게서 한별이 마저 뺏겠다는 신보자나 나쁜 자식이라며 분노하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마무리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서류경은 강지호의 뒷조사를 했고 여자가 있다는 보고를 전해듣습니다. 서류경은 여자의 사진을 보고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됐고 주세영에게 강지호 정리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세영은 나한테 사람 붙였어 라며 엄만해수가 아니라 내 편이 돼줘야지 라며 분노합니다 그게 엄마잖아 나야 해수야 하나만 골라 라고 했고 서류경이 이에 놀라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